아현이요 아연. 나는 성격상 궁금한 걸 진짜 못 참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돈을 잘벌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 온라인 스토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실패한 이유는 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공시렁 걸어봤자 답이 없어 20대 화려한 불꽃놀이 같던 인생은 지나가고 어느덧 딸래미 등실과 노심초사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연탄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냥 서른일곱 살 먹은 아저씨다. 아무 노력 없이 먹는 게 나이인지라 자랑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지만 연탄불 꺼트릴까봐 그냥저냥 숨쉬고 버티는 게 일상이 된 듯하다. 배우고 만나고 부딪히고 깨우치고 그렇게 살던 20대로 돌아갈 순 없지만 화려한 불꽃놀이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폭죽은 터트려야 하지 않나 싶다. 그냥 그렇게 출근길 이것저것 또 생각해 본다 그렇게 또 어쩌다 하루는 시작하고 그렇게 어쩌다 일터에 도착하고 오자마자 커피 한잔하고 퇴근한다 제가 아직 또 디지털 로마드를 포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나는 왜안 되는지 남들은 돈다잘 번다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지? 제가 또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두 온라인 스토어에 또 황태자 같은 사업가 두 분이 있습니다 잘되는 사람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고 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또 이것저것 다 물어보려고 해요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이 사업 온라인 스토어가 접근하는 게 매우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가 방면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높다 저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도전을 해봤는데 한 7개월 했나? 안되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두 분을 만나서한번더 들어보고 자문을 구해보고 나도 좀될것 같다 싶으면 또한번 해보고 아또 아니다 싶으면 야, 지금 하는 일 만족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 나를 따르라 뭐한 달에 얼마 벌었다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유튜브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데 이래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죠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보이고 뭐 조회수가 안 빨리니까 유튜버들은 뭐 그런 얘기를 잘안 해주는 것도 맞아요 돈 버는 방법만 알려주지 근데 막상 해보면 야, 아니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두 친구는 열정이 넘쳐, 추진력, 부지런함, 이 노력, 열정, 회기, 머리까지 다 갖췄어. 길을 좀 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지. 가끔씩 연락하면 이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나면 뭔가 조금 뭐가하고다혀 있다가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밝은 기운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. 아, 나 어디냐 여기 사무실이? 아 진짜 못다 오네. 여 기가 어디야? 아, 지나쳤네. 아 찾았어. 여기, 여기. 여기 가는가? 수창 빌딩 3층. 네, 장님 네, 대표님. 네. 수창 빌딩 3층인데 어디 있어요? 아, 잠시만요. 좌측 우측 어디로 들어가? 아, <웃음> 여기 있었어? 네. 여기 네. 있었는데 저 위까지 걸어 나가. 저 위에요? <웃음> 자 촬영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. 지금 여기가 어디지? 한번 소개를 한번. 부 나시죠. 어,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마이크 들려요. 아 그럼요. 저건 얼마예요? 저거 6만 원인가? 와 모자이크. <웃음> 이게 부끄러. 아 자연스럽게 <웃음> 나는 자연 나도 좀 사야겠다. 되 A few moments later.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는 아현역에 있는 <웃음> 저희들의 그 사무실입니다. 오늘 여기 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. 너무 멀어 저희 지하철역 1 0 0 m 앞인데 5만열 아, 돌아가서 <웃음> 그리고 또 사무실 또 하나 있다면서 다른 곳에 어, 제건 아니고 저희가 그 SBA 서울산업진흥원한테 음. 유튜버들한테 공유사무실 주는 게 있어서 음, 음. 거기도 이제 각각 하나씩 쓰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류사무실 음. 저기 김포공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스토어를 했잖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했었고 쿠팡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망했단 말이죠 폐업을 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내가 망한 이유가 뭔지 솔직히 궁금해요 <웃음> 어, 왜방했을때 사실대로 불어라 사실대로, 어, <웃음> 어, 사실대로. <웃음> 알고 싶어서 이게 또 영생하다 보니까 <웃음> 전화가 많이 와요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로 시, 이게, 이게 시, 실제, 실제 현실이에요 어령 갔다가 김천 갔다가 영동 갔다가 고충 많죠? 어떤 고충? 피가 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<웃음> 오! 안 좋아! 오, <웃음> 너네 뭐 얼마 해? <웃음> <웃음> 너 안줘봐